자, 안녕하세요. 옥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리동의 광어 빌딩에 동양 엘리베이터 1997년식 CV85를, CV85를 탑승하겠습니다. 자, 벌써 1층에 도착을 했네요. 내부는 좀 어두운, 살짝 어둡습니다. 내부는. 조명이 좀 하나밖에 켜졌고, 대결등. 위치표시기 불빛도 많이 추고 있습니다. 네, 승강기 번호는 7020-890 8인승 550kg입니다. 이렇게 좀 뚫려있는 것이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도 맨 조용히 다니네요 어떠한 트러블 없이 네광호 빌딩의 CV85 였습니다